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깜찍입니다. 큐. 오늘은 테이고 점프다리에서 C4로 검문을 해볼 거예요. 일단 자기장은 망했고, 나오라는 C4는 안 나오고, 박격포가 나왔어요. 박격포나 쏘고, 다음 판을 하려고 했는데, 차 소리가 났어요.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너총 없지? <웃음> 따라와, 따라와. 일로와, 일로와. 이거 쏴, 이거 쏴. 탄, 탄 여기있다. 전방에 발사! 단판! 이번에도 C4가 안 나왔어요. C4가 안 나왔을 때는 박격포를 쏘고 놀았습니다. 드론으로 싹 봐주면. 저기 구만 발사! 둘, 셋! 저는 박격포 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박격포를 맞추는 것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치렸고. 박격포는 맞출 때마다 짜릿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드론으로 적을 발견하고 박격포를 발사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요 정도. 이렇게 된 이상 치킨까지 먹겠습니다. 생존 인원 3명. 깔끔하게 잡아 버고 죽어 버리고. 아, 꼬링 걸림. 단판. 이번 판은 느낌이 좋았어요. 첫템으로1 4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옌병 자살이나 해야겠습니다. 근처에서 파밍하던 적을 발견했어요. 완벽한 자기장에 1 0까지 먹고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리 끝에 누워서 드론으로 적들이 오는 것을 지켜봤어요. 잠시 후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붙이면 되나? 아, 몰라 일단 붙여. 아좀 빠른 것 같은데. 아 오지마지마 천천히 천천히. 아 안돼. 너무 늦게 붙였습니다. 단판. 다리에 도착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차가 오고 있었어요. 헬로.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시퍼를 붙였습니다. 허이. 오. 뭐야 세대 나오네? 한 대만 걸려라 제발 제발 한 대만 걸려라 아또 늦었나? 아 안돼 방법을 찾았습니다 점프다리 앞쪽 3거리에 자동차 젠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포니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 다리 끝까지 정확하게 15초가 걸립니다 1, 2, 3, 4, 자동차의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7, 속력은 거리나누기 시간, 9, 시간은 거리나누기 속력 1 1 11, 라2 13, 14, 15 단판! 삼거리에 포니를 주차하고 다리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시나 드론을 띄웠는데 달려오는 적이 있었어요. 어? 여기 포니가 있네? 내가 타고 가야지? 어, 따따따따. 지금 빨리... 으... 따... 가자. 왼쪽으로. 아, 아 졸로가. 응, 나는 골로가. 다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차가 부딪혀서. 날아간다. 퐁. 공중에서 죽는 적도 볼수 있고 다리 근처엔 적도 많이 오기 때문에 킬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판도 망했네요. 그렇게 끝까지 다리를 지켰는데 건너편에서 보트를 타고 오는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 이거 10% 로 잡으면 레전드? 오토바이를 싹 떨어뜨려 주면 어오됐다됐다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웃음> 어, 이 앞에 엄폐가 없구만. 다리 밑으로 가야 겠네. 저게 뭐지? 아볼랑 탈려 단판 차를 탔는데, 저기 같이 타버렸어요. 저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이 친구를 여기에 내려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파밍을 하도록 이건 못 참지 <웃음> 아... 차를 타고 이동해서 파밍을 하려고 했는데 시체 옆에 C4가 있었어요 역시 나쁘게 살아야 보기 들어오나 봐요. 마찬가지로 포니를 세팅하고 다리 끝으로 이동했어요. 이 차는 제가 세팅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겠습니다. 오, 오, 살았다. 오, 아, 차잘 있나?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휘... 아, 이 트롯 못하겠네. 킹가 토니 타고 가야지. 지금. 와, 미쳤다. 세레모니. 와, 오. <웃음> 오늘은 테이고 점프다리에서 1 0로 검문을 해봤습니다